전설의 마녀에서는 둘도 없는 원수지간으로 나왔던 김윤서와 도상우가 열애라는 사실이 더욱 반전미를 자극해 이들의 사랑이 핑크빛으로 보인다. 세상은 수길건만 같은 이들이 실제로는 달달한 일상을 보여주며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며 솔로들의 부러움을 한껏 샀다. 또 도상우가 연하라는 사실 도상우 프로필 출생 1987년 12월 25일 도상우 나이 만 29세 고향 부산광역시 가족 도상우 부모님 여자친구 김윤서 도상우 키 187cm 몸무게 67kg 혈액형 비형 도상우 학력 건국대학교 종교 불교 데뷔 2008년 서울 패션위크 이주영 패션쇼 모델 소속사 택시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도상우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 김윤서 프로필 김윤서, 본명 김가은 출생 1986년 3월 28일 김민서 나이만 31세 고향 서울특별시. 김민서키 165cm 몸무게 49kg. 김민서 학력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데뷔 2010년 영화 악마를 보았다. 소속사 펜스타즈 컴퍼니 사이트 김민서 인스타그램 운영. 배우 김윤서와 도상우가 열애 중인 가운데 두 사람의 달달한 마트 데이트 현장이 공개됐다. 9일 디스패치가 2015년 5월 한남동의 한 마트에서 두 사람을 포착했다며 사진을 올리며 보도를 하며 이들의 열애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마트에서 장을 본두 사람은 주차되어 있는 차로 다가갔다. 쇼핑 봉투는 도상우가 들고 있었다. 김윤서가 운전석에 탑승하려 하자 도상우가 장난을 쳤다. 이에 김윤서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즐거워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여느 커플과 마찬가지로 달달 그 자체였다. 도상우는 모델 출신답게 훤칠한 키와 세련된 외모로 눈길을 끌었고 김윤서 역시 화장기 없는 듯한 비주얼이 빛났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짜 달달하다. 둘이 꿀 떨어지네. 훈훈한 커플이다. 비주얼도 잘 어울리네. 오래오래 사귀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은 2014년 MBC 전설의 마녀에서 호흡을 맞춘 후 2015년 초부터 2년 6개월여 동안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도상우는 지난해 4월 5일에 입대해 군복무 중이다. 이렇게 군대를 간 도상우에게 김윤서는 틈틈이 면회를 가거나 휴가 때 도상우와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윤서는 올해 초 부친상을 당한 도상우의 곁을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두 사람의 지인은 도상우의 입대도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애정이 넘치는 사이다. 보기 좋은 커플이라고 전할 정도로 제3자가 보기에도 예쁜 커플이다 싶다. 9일 오전 김윤서의 소속사 팬스타즈 컴퍼니 관계자는 보도된 대로 김윤서와 도상우가 열애 중인 것이 맞다고 밝혔다. 도상우 소속사 택시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도상우와 김윤서가 열애하는 게 맞다. 2년여 정도 됐다 예쁘게 지켜봐달라고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김윤서와 도상우의 열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야구 광팬 김민서의 일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민서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너무 춥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김민서는 메이저리그 구장으로 추정되는 관중석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어느 경기인가? 라는 한 팬의 질문에 김윤서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vs 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라는답글을 달아주는 센스를 보이기도 했다. 김윤서의 야구 사랑은 연예계에서 꽤 유명하다. 김윤서는 지난 2015년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리액센과 KT의 경기에 앞서 홈팀 KT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김윤서는 야구팬 여러분께 좋은 시구, 개념 시구를 보여드리기 위해 한달 전부터 매연습에 돌입했다. 노력한 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김윤서는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진 배우는 아니지만 다수의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입증받았다. 지난 2010년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이병헌이 처제 역할을 맡아 스크린에 데뷔한 그는 2011년 MBC 드라마 짜페 2012년 SBS 신사의 품격 등에 출연했다. 이후 유리가